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그 듀벳이라고 마법의 커튼 어, 흡음과 방음에 특화된 그 커튼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구매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어, 그래도 이제 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좀 빈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업체랑 조율을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도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그런 품에 대한 좀 업데이트 된 정보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추가로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듀벳은 어, 두 가지 목적으로 설계가 된 커튼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룸 튜닝 룸 튜닝을 위한 흡음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음에 특화된 어, 그런 제품으로 이제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 페이지에 있는 듀벳 라이트와 듀벳 스탠다드는 어, 룸 튜닝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듀벳 사일런트, 이거는 방음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흡음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룸 튜닝인지 아니면 방음인지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게이 소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방음 소재랑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어, 이 듀벳의 소재는 일단은 DVA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낸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기본 구성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흡음제나 방음제게 널리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이는 한데요 어 되게 대표적으로는 신슐레이터라는 소재에 어, 폴리프로필렌이 쓰여 있고 또 3MC 신슐레이터가 어, 자동차나 뭐 선박이라던가 이런 뭐데 많이 쓰이는 흡음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슐레이터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뭐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가 합성이 된 그런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VA 같은 경우는 100%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더 부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보온성이라던가 단열성 이런 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리프로필렌 100%로 되어 있는 저희 DVA 같은 경우는 그런 보온이나 단열성이 물론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두께를 최소화하면서 흡음이나 방음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VA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을 초극세사 멜트블로운 공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만든 그런 소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두께 대비해서는 신슐레이터보다 흡음이나 차음 성능이 좀 뛰어나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차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방음 그러니까 소리가 이 소재를 통과해서 건너가는 그 정도를 지표한 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제가 그 자동차 방음에 많이 쓰이는 3M 신슐레이터 18T 제품을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신슐레이터와 DVA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신슐레이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흡음 소재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같은 두께 대비 했을 때 DVA가 흡음력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흡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어, 영역대별로, 주파수 영역대별로 어느 정도의 흡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다 구분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간이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음기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흡음에 대한 측정치를 확인을 해보면요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중고역대 이상에서 dva 보다 흡음률이 좋다 뭐 요런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커튼에 들어가게 되면요 커튼 안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이 폴리에스테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조금 큰 만큼 안에 있는 공기층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고음역대를 흡음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압축을 하게 되면 이 공기층이 줄어들면서 고음역대의 흡음률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두께로 만들게 되면 저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신슐레이터가 DVA에 비해서는 흡음율이나 차음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d v a 같은 경우는 중저역대의 흡음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검수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룸에서 저희가 스피커에 대한 소리의 룸튜닝을 목적으로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 룸에 튜닝을 할때 이제 중저역보다 고음역대 흡음률이 많이 높아버리면 소리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되고 너무 데드하게 되고 혹은 좀 먹먹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 안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음역대의 붐밍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신슐레이터와 DVA를 그냥 1차원적인 흡음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듀벳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흡음률에 대한 측정 그래프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피커에 이렇게 DVA를 덮었을 때 어, 어떤 식으로 소리 특성들이 줄어들게 되는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urn milk. 듀벳이 아무래도 이제 커튼이다 보니까 이 방에서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방염 항균 항공 팡이뭐 요런 부분들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품을 공개할 당시에는 상세페이지에 어, 그런 시험 성적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상세페이지에 그런 시험 성적서라던가 제품에 대한 그런 인증 부분들이 다 이제 공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서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좀 신생 업체 다 보니까 제품 개발에는 막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열을 올려서 개발을 해놓고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걸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음향 제품들 사실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아이라는 업체가 저번에 이제 헨리도 그렇고 이번에 듀벳도 그렇고 이런 음향제들을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약간 응원과 경 종료의 차원으로도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업체에다 또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업체가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제품을 소개할 당시에는 손세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체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아유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dva 라는 소재 자체가 초소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손세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탁기에 돌리거나 이제 좀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손으로 이제 물빨래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세탁에 대한 부분도 손으로 하는 물빨래 정도는 가능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구매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하다못해 뭐 제품의 사이즈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제품의 사이즈부터 컬러 뭐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이제 뭐 빠짐없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은지 설치 가이드 영상까지 같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이제 좀 구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구매 가이드를 드리자면 듀벳 라이트와 스탠다드, 듀벳 사일런트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듀벳 라이트 스탠다드와 듀벳 사일런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DVA, 이 듀벳에 들어간 DVA라는 소재의 두께가 듀벳 라이트와 스탠다드에는 DVA 300G, 이게 조금 얇은 DV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듀베 사일런트에는 DVA 600G. 그래서 좀더 두꺼운 소재의 dv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두께차이예요 그래서 듀벳 사일런트가 방음에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듀벳 라이트나 스탠다드는 이제 방음보다는 흡음을 통한 이룸 튜닝의 개선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실 때 그럼 내가 라이트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스탠다드를 사야 되느냐 그래서 또 라이트와 스탠다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라이트와 스탠다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튼의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튼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튼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촘촘하게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커튼집에 가서 커튼을 구매하시면 보통 내가 1m 정도의 커튼을 설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그런 커튼을 보통 1.5m에서 2m 정도 구매를 하셔야 커튼 주름이 나옵니다 라고 커튼집에서 대답을 해줄 거예요 듀벳도 마찬가지로 듀벳 스탠다드는 듀벳 라이트보다 한 1.8배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좁혀서 주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듀베 라이트와 스탠다드는 주름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듀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 마감재들도 조금 더 고급진 소재를 사용을 해서 주름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보기 좋더라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트보다 길이가 긴 거를 압축을 해놓다 보니까 라이트보다 흡음 성능도 훨씬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방 안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좀 인테리어는 포기해도 돼 다만 그냥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이 듀벤시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트를 구매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저희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통 이제 한 6인치 스피커 정도면 라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룸 튜닝의 개선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10인치, 뭐 12인치 뭐이 정도 되는 대형, 중대형기 이상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아무래도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일런트 같은 경우는 방음에 특화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들 혹은 또 현관문, 중문, 그 다음에 창문 이런 데다 설치를 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듀베 라이트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어, 커튼 레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튼 박스가 있는 커튼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쉽게 어, 거치가 가능하고요 듀베 사일런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두꺼운 소재의 dva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커튼 레일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거를 못 버티고 커튼 레일이 이제 무너지거나 요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듀베 사일런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커튼 봉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일런트 제품 뒤에 보시면 커튼 봉에 바로 이제 달수 있게끔 그런 고리들이 기본적으로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아보시면 받아보시자마자 바로 커튼 봉에다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모아이라는 업체가 헨리를 개발했던 업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향커튼으로서 듀벳까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아이라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이 하이파이부터 이런 프로시장까지 이런 룸 튜닝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음향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시공까지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분야 자체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된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개발이라던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업체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옆에서 경험해 본이 업체의 그 운영진들의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뭐 피해가거나 변명을 하거나 얼버무리려는 그런 태도보다는요 어, 실수를 좀 인정하고 실수가 생겼을 때 그래도 자기네 제품을 이제 믿고 구매해 준 구매자 분들에게 뭐 적절한 보상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신뢰도를 많이 쌓아 가려는 좀 그런 정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 개발에 있어서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가감 없이 참여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헨리 같은 경우도 초반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때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죄송한 마음에 비스톡 제품들을 이렇게 막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듀백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께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데 누락된 제품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과감하게 공동구매를 조금 더 연장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한 2주 정도 공동구매가 더 연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반에 이제 공동구매 저희가 런칭기념 공동구매를 할때좀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스트리머 분들 또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렇게 좀 방음이 취약한 그런 주거 환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반려동물의 소음이 좀 걱정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듀벳의 기능들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공동구매 기회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품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궁금한 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